자 지금부터 위로 가습기 NR07G에 대한 <웃음> 조립을 시작하겠다 <웃음> 준비되는 거? <웃음> 네? 제일 큰 수조부터 해가지고 네. 그 위로 차례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우리 음, 그 수조 안에 본체 하부가 있어요. 본체 하부는. 가습 엔진이라는 요놈이랑 하나가 될 거고 일단 요놈 여기 놔둘게 그리고 중통 중통이라는 게 있고 본체... 아 중통은 요거네 중통은 요거네 본체 상부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음, 거기 위로 여러 가지가 끼워질 거예요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올려볼게 중통 위에다가 본체 상부를 올려 그리고 조그만한 거 화살표 있는 그대로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피팅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분모캡 분모캡은 이놈이네이놈을 여기다가 딱 끼워주면은 딱끼워져 방향을 이렇게 해주고 수면캡을 얹고 그리고 방향 캡이라는 게 있어. 이거는 분무되는 가습 되어지는 방향을 조정하는 거고 상부는 됐고 이제 하부 조립을 해봐야겠지. 하부 여기 안에 여기에 들어가. 여기 제일 중요한 이제 가습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. 응? 근데 이게 보면 바로 다음 장에 보니까 있더라고. 여기 홈 파진 요놈을 요 방향에 들어 놔야 돼 요게 요기 요 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지? 응? 일단 요 홈을 맞춰줘 자, 요렇게 돼서 꽂히는 거겠지? 요서는이렇게 되구요 그리고 보자 요놈 아웃 인 아웃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이 면 인이라고 적혀있는 면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요 인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꽂아주면 돼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고 안쪽면이 인으로 가게 그럼 된거야 하부 덕끝 얘도 맞춰줘야 돼 방향을 안에 보면 여기 선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 여기. 그럼 여기를 요선 맞춰줘야겠지 그지요? 쉽게 얘만 따르보자. 바이오아 아니구나. 아 맞구나. 여기 어떻게? 이게 이렇게 될것 같은데? 어 이렇게 맞네. 이 홈은 그냥 이이 전선을 하는 거구나. 이렇게. 이 홈에 딱 맞춰서 딱 넣어주면 딱 맞아 그리고 거기 위에 아까 조립했던 이 놈들을 딱 얹어줘 그러면 이 홈을 맞추다 보면 돌리다 보면 맞춰져 다시 보여줄게 여기 홈 있지 이렇게 얹어서 돌리다 보면 맞춰져 완성 그리고 이 놈을 수저 안으로 넣으면 돼 맞죠? 네. 그리고 제일 위에 수저 덮개 손 어, 어. 맞춰서 이렇게 덮어주면 끝 완성 끝 여기 본체 상부야최상부에다가 하나씩 끼워주면 되는거야 미세가스켓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있어 이렇게 밑으로? 빠져 <웃음> <파져. 웃음> 여기가 아닌가? 봬.